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문법 용어를 어떻게 동사에 적용을 시켜서 부르는지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동사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verb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문장을 나눌 때 주어 동사 이런 표현을 할때 주어는 s를 쓰고 동사는 v를 쓰는 이유가 verb의 약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품사이면서 문장 성분이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품사는 어떤 어휘의그 모양이나 쓰임으로 형태 또는 의미 쓰임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걸품사라 해요. 그래서 사, 사자가 붙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관계사, 전치사 뭐 이렇게 붙는데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뭘로 쓰이느냐예요. 그래서 주어, 어가 부터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런데 요 동사만 문장 성분에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품사일 때도 동사고 문장 성분일 때도 동사다라는 표현이에요. 품사이면서 문장 성분이다라는 것은 품사와 문장 성분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품사는 하나, 어휘 하나하나의 그 뭐랄까 이름. 문법적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룰 때 얘가 무엇으로 쓰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요. 그러니까 다죠자 품사라는 것은 여기 어휘에 공통된 성질이 성질로 구별한 문법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되있는데 의미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 어휘의 어떤 네, 성, 음, 성질이냐 예, 이렇게 사가 붙지 그 중에 있는 게 동사죠 그렇죠? 음, 예를 들면 student, 학생 이런 건 명사고 어 이런 건는 관사라고 하고 뭐, when as, because 이런 걸 접속사라고 전치사는 to, in 이런 것들이잖아요 회용사 너무 잘 알지 beautiful, pretty 예, 그렇게 다 그런 어휘가 자기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성격이 그것이 품사요 근데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예요. 그 문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주어고 영어에서는 동사고 그다음 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넣고 보어가 필요하면 넣고 이런 거거든요. 다 어가 붙는데 동사만 그냥 동사야. 그품사에도 있고 문장 성분에도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subject, 그다음 동사 verb, 목적어 object, 그다음에 보어컴포먼트 그래서 이제 약자를 씁니다. 우리가 앞자를 따서. 그리고 목적어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직제목적어간제목적어 목적어. 뭐,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이렇게 해서 doi. 이데 나중에 또 하니까 그거는 음,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우선 동사가 어떤 거다? 예, 품사에도 동사가 있고 문장 성분에도 동사가 있다. 그럼 이제 동사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동사 애는 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보면 조금 어렵지만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 쉬워지니까 봅시다. 자동사, 타동사, 완전동사, 불안정동사. 이렇게 구별을 해요. 자,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제 첫 번째, 대상. 어떤 내 행동이 어디에 미치는 그 대상이 있냐 없냐로 따졌을 때가 자동사, 타동사예요. 자라는 게 사실 한자로 따지면 이게 스스로 자라는 거고요. 타동사는 다를 타. 내가 아니라 다른 애라는 얘기야. 자, 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동사가 주어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행동이 다 동사인데 타, 타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른 애가 있을 거야. 다른 애가. 그러니까 즉 내가 아닌 다른 그 다른 게 있을 때가 이제 자동사인데 자동사 먼저 볼게요. 자 자동사는 intransitive verb 이렇게 해서 영어적인 표현도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이 trans라는 게 뭐냐면 움직인다는 소리야, 이동하고 움직이고 뭐 전달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옮겨간다라는 표현인데 동사의 행동이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 영어로 문장 볼게요. My father works at a bank. 아버지는 일하신다. 은행에서 일하신다 할때이 일하는 게 어떤 뭐 다른 것을 일한다. 이게 을이라는 게 없잖아. 그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냥 아버지는 일하신다. I walked to school. 나는 걸어학교 간다. He was at home. 그는 집에 있었다. 라고 해서 이때는 있다라는 소리예요. 뭐뭐를 있다가 아니잖아. 그지? I walk my p e t 자 요거 보면요. 나는 나 자, 동사 뒤에 뭔가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이 동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를로 의미가 이제 정해지는데 나는 나의 애완동물을 산책시킨다. 그래서 뭐뭐를 산책시킨다는 라이 워크의 대상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위에 거랑 비교하면 나는 학교에 걸어가. 학교에는 방향이지 학교를 걸어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내 애완동물을 산책시킨다. 나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킨다. 뭐뭐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때 워커와 이때 워커는 다른 거예요. 밑에가 바로 타동사고 위에가 자동사인데 자, 자동사는 뭐야? 행동이 전달되지 않는 동사야. 주어가 그냥 행동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 뒤에 이런 건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를 쓰면 이제 그 어떤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목적어는 아닙니다 음. 대, 이 뭐죠? 대상 즉 목적어가 있냐 없냐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길지만 보면 여기 동사가 스타드인데 자 봅시다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가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긴 문장은 자, 공부를 했어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g 특 g r 그레이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뭐, 어, for the final exam, 기말고사를 위한. The last few months, 지난 몇달 동안. 그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한 아이가 어 지난 몇달 동안 공, 뭐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좋은 성적 을 얻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 자, 이랬을 때 studied에 대한 대상은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다 뭐냐? 당연히 부사라고 해서 첨가된 말이야. 그니까 뭐뭐를 공부한 게 아니야. 뭐를. 물론 내용상은 뭐 시험 공부를 했다지만 시험 공부를이라는 게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어. 시험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사 처리가 됐기 때문에 첨가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주어에다가 동사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봅시다. 자 동사가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명사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를이에요. 대상이야.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과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어떤 행동의 대상이 있는 거지. 그죠? 과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스터디지만 여기는 자동사로 쓰인 스터디고 여기는 자, 타동사로 쓰인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사의 개념을 익히세요 자 대상이 있다 없다 없는 거 그게 자동사다 그러니까, 를 에게 뭐 이런 상대 대상이 없어 행동이 자 타동사를 보면 transitive 라고 해서 행동이 전달이 돼 어딘가 대상 다른 사람한테 다른 물건한테 전달이 되는 동사예요 my friend studied english 아까 했던 자 공부했어 근데 영어는 대상이 있는 거지 영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 I don't like cats 나는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고양이를, 대상이 나오잖아요. The movie, g a v e me a certain inspiration. 동사, 주었어. 나에게 갑작스러운 영감을 줬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제 조금 나중에 또 배우지만 어쨌든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 목적어, 영어로는 O고요. 네, 목적어가 있다는 거지. 를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이런 동사를 타동사로 말해. 동사가 어떻게 돼? 전달, 이렇게 상대, 대상한테 가잖아, 행위가. 그런 걸 타동사로 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you should take, 여기까지 동사인데. 자, take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뒤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 약, medicine, 약을, 약을이겠죠. 이제 take가 있으니까. 자, 식후에 드세요.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이라는 거예요. 뭘뭘 뭘 먹어? take는 이때 복용하던데 그래서 take the medicine 그러면 약을 먹다가 되는 건데 take가 이때 대상이 있기 때문에 타동사가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사, 타동사로 있냐 없냐 아니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를 나눈다. 그러면 아까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했던 거 기억나요? 기보 뭐 자동사, 자동사 있고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가 있어. 그럼 말 그대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인데 그럼 뭐에 따라서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냐? 보어 보어라는 건 영어로 컴포먼트라고 하고요. 보충해준다는 소리예요. 보충 보어라는 게말 그대로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그쵸? 불완전인 거 보충할 필요가 없으면 그게 완전인 거지. 따라서 완전 동사에는 보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보어가. 네, you exercise everyday. 너는 매일 운동합니다. 이때 매일이라는 게보어는 아니에요. 이건 없다고 해서 문장이 어, 안되나? 아니지. 너는 운동한다. 네, 주어와 동사로서 완전하단 거 문장이. 완전 동사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런 건 이제 일형식 뭐 이렇게 얘기 그럼 나중에 또 배울게. I don't want this color. 지금은 동사의 개념만 잘 잡아. 자 want는 뭐냐면 원하던데 이러한 색깔. 난이 색깔을 뭐해 이건 의리지자이럴을때 이건 대상이죠. 이럴 때는 보어가 아닙니다. 보어는 어떤 행동에 미친 대상이 아니라 그 동사에 필요한 보충한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완전 동사지. 보어는 한 개도 없어. He wrote a letter. 역시 편지 를 쓰다. 요를로 해당되는 것은 를에 네, 해당되는 것은 타동사냐 자동사냐지. 보는 아니죠. 자, 나는 편 아니, 그, 그는 편지를 썼어요. 그의 아내에게 어제 썼어요. 자, 이거 봅시다. The jacket. 그 jacket looks good on you. 야, 재킷은 너에게 어울려. 근데 어쨌든 이때 의미는 보이다, looks가라는 그런 동사인데 어떻게 보여? 좋은인데요 합쳐서 좋아 보여. 즉, jacket이 것이야. 주어가 어떻다라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물이에요. 따라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냐. 그러면 주격 보어라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목적격 보어라 하는데. 지금은 예,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어쨌든 이게 보어예요. 자 이때 이게 없다고 쳐봐. 자 그러면 the jacket looks 뭐야.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j a c 은 보여. 어떻게 보여. 어때 보여. 멋져 보여, 훌륭해 보여, 뭐안 아, 멋있어 보여. 뭐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야. 그죠? 필요 없다고? 필요하다고. 자,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jacket looks good on y 이렇게 해서 이때 글이라는 건 품사로 따지면 뭐예요? 좋은 형용사죠? 에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보어는 품사가 일단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예, 부사는 안 되고요. 예, 명사도 가능한데 일단 볼게요. 나중에. 자 이게 완전 동사라는 거야 보어가 있냐 없냐 자 불완전 동사는 네, 이거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자 나는 누구 다 I am 어쩌고 You are 어쩌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어쩌고가 있어야 돼 어쩌고가 My brother is a movie star다 He is very kind and handsome이다 그러니까 이때 B 동사라고 하는데 이 B 동사는 반드시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될 때가 있죠 네, 이다라고 쓸 때, 이다 라고 쓸때 이다 그러면 뭐뭐뭐 이다 이 뭐뭐뭐가 바로 보어입니다 이런 동사가 바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His girlfriend comes from India. 자 그럼 이걸 보면 그의 여자친구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옵니다지만 뭐 인도 출신입니다. 이 소리죠. 자이제게 from이 일단 들어갔으면 이건 어, 보어가 안되죠. 전치사가 들어간 것은 안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거 한 덩어리라서 그리고, 어, 주어를 설명해 줬다기 보다는 동사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의 여동생은 comes 한다, c o 했다, 이런 얘기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더 뒤에 더 넣어서 이런 말이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보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go나 come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동사이면서 완전 동사로 잘 쓰입니다. 그 완전이라고, 불완전이 아니라. 뭐 그냥, 보가 필요 없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she arrived in korea last year 여기도 in 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필요 없는 애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요 그냥 arrived 도착했어 끝이야 그 다음 she felt 자 느꼈어 sleepy and tired 오 어? 이거 형용사죠 졸린 피곤한 그니까 러 주어 그녀가 졸리고 피곤한데 그걸 느꼈다는 소리죠. 그 그러니까 felt 라고 한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 어떤이 필요한 거야. 그게 보고요. Stays at a hotel. 자 머물러 어디에 호텔? 에 머물러. 자 at부터는 또 부사 처리가 돼요. 전치사업 들어갔어. 그래서 stage를 끈다 그녀는 머무릅니다. 예. 불완전? 완전? 완전이죠? 예. Yes, lunch. 자 전혀 점심을이죠. 점심을. 먹었어요 먹어요 with my brother at a hotel 자, with my brother at a hotel 전부 다 전치사가 있어 그래서 내 남동생과 함께 호텔에서 점심을 먹어요 자 이때 을이니까 이거는 목적어의 대상 이 타동사지 완전 불완전에서 완전인 거예요 네. 보어는 지금 현재 없죠 자 여기 봅시다 tasted 맛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떻든 맛이 나다야 그러니까 맛의 을 맛을 보면은 이때는 타동사가 돼, 의리 되니까 근데 뭐뭐처럼 맛이 나 어떤 어떤 맛이 난다 이러면 이때는 자동사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fresh 라는 delicious 라는 형용사가 있어 어떤 맛이나 싱싱해 신선하고 맛있는 맛이 났어 그 음식이 그, 그 음식은 되게 신선하고 맛있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t e s t e d 동사를 넣고 뒤에 보어가 필요했다는 얘기, 얘기죠. 그, tested 되게 유명한 보어가 필요한 불완전 동사예요. made them so happy. 이거는 이렇게 짧지만 되게 많은 성분이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그리고 나서 부사도 있지만 happy라는 형용사도 있어 이게 바로 목적 보어예요. 왜? 지금까지는 다 주어를 설명해 준 말이었어. 주어를 설명해 준 말, 주격보호인데, 자, 지금은 그것은 만들었다. 그들을 행복하게. 그들이 행복한 거지? 예, 물론 보호는 다 형용사만 되죠. 부사냐 형용사냐에서는 부사가 안됩니다. 그, 그것은 이 그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줬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들이 행복한 거야. 이런 건 목적 보호라고요. 해 어쨌든 보호가 있잖아요. 그지 보호가 있으니까 역시 불완전인 거예요. 이건 목적어도 있네? 그럼 타동사도 된 거야. 얘는 불완전하면서 타동사인 거죠. 그래서 자 조합이 아까 뭐가 있었죠? 정리를 해볼게.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있고 완전이냐 불완전이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무슨 네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겠죠 그치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 타동사 그래서, 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형식으로 이제 그거를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개념인지 공부가 됐어요. 음. 동사의 예, 문법 용어죠. 우리가 이제 사전이든 아니면 스승이든 설명을 할때 이건 타동사야 자동사야 뭐 완, 보호가 필요해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뭐 이런 표현 완전 불완전은 요즘은 잘안 사용하지만 타동사 자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잘 해두면 좋겠어요.